우리들의 불만을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아윙 당신한테 스토꼭 붙여놓을게요 왜게 <웃음> 좋아해 음, 무쌍한데아 사람 없었으면 내가 잡는데 사람 있어가지고 자꾸 아, 사람들이 이제 오리가 너무 못선대 이제 어떻게 쏘는지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쏘면 되죠 아, 저거 여기 사람 잘 안와가지고 아마 모를 가능성이 좀 높고 여기 숨어있다가 이프를 돌리고 독서실에서 오는 거 아, 독서실에 이렇게 한명 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죠? 블리커 우트죠 네? 텔커카우 아니죠? 12번님 어디갔어? 12번님. 12번님 12번님 약간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는데? 그니까요 14번이 먹었나? 어 뭐야 시체? 블레커우트위 T자에 시체 있어요 그 10번님 시체 발견하실 때 저도 오른쪽 끝에 있었거든요 제가 딱 시체 보자마자 10번님이 서있다가 그시체 눌러가지고 응. 4번님이 그쪽에서 미세인세단 들어가셔서 그쪽에서 내려오셔서 4번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실험실에 계속 있었고 10번님이 방금 내려왔거든요 3 5번님인가 네, 잘... 누가 대기실로 한분 들어가셨어요? 아 그거 저예요 제가 중치려고 저도 12번님 아까 실험실 아, 안 보여서 먹힌 줄 알고 중치려고 했던 거거든요 12번님이 실험실에 저희 4명이 제가 액자로 안에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사라진 거예요 미션하고 나오니까 중치려고 왔었어요 근데 5번님 시체는요 그럼 만약 에 5번 님 짜잖아요? 24번, 6번, 30번 님은 제가 독서실 강당 쪽에서 미션하고 있던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쪽세 분은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35번 님도 창고에서 쥐 잡기 그 창고 빗자루 이쪽에 계셔가지고 안 돼요. 24번님 어디 계세요? 강다 왼쪽이요. 24번님 보신 분? 저요. 저요, 같이 있었어요. 못 봤어요. 방금 빼주지 않았어요. 24번님 계셨고 35번님이 잠깐만 쥐잡기 쪽이면 일단 가능성은 있거든요. 위에가 틱자니까 36번님이랑 4번님도 가능성이 있나? 근데 시체를 응. 그러니까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황이 좀 수상한데 응. 아니 밟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바로 누른 건데. 아저 10번이 펠릭칸 같은데. 내 네, 4번님이 아까 실험실에 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왔잖아요. 어디 갔다 네. 오신 거예요? 잠을 쌔만 하고 바로 올라왔어요. 몇초안 걸렸잖아요. 35번이랑 30번이랑 저제 생각엔 플링크거든요. 그래서 아예 빼도 될것 같아요. <웃음> 그럼 36번이죠? 거가 강당 쪽이었나. 24번님 못 봤거든요. 아니. 일단 조용히 합시다. 걔는 24번 3 6번인둘 그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잘못됐어. 좀더 들어야 알수 있을 것 같아, 동선은.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거의 다 알았어. 일단 헬리콥터 찾았고, 장의사도 찾았어. 이책 위에 서 있을 만한 직업이 장이사 말고 없잖아요 장이사 펠리컨 찾았고 통화를 아껴두고 있다 썰는데펠리컨이 썰어주면 돼펠리컨이 먹어주는 거 떠먹겠습니다 펠리컨 따라다니면서 펠리컨이 먹어주면은 따라가서 먹고 그런 식으로 갈게요 4번님 아까 전에 36번 36번 달아요 36번 왜왜왜왜왜요 왜, 36번이라는데 36번이 거짓말 했어요 36번이에요? 어떤 거짓말 했어요? 직업을 거짓말 했어요 오, 뭐라고 했어요 36번 직업? 아오케갈게요 저한테 직업을 말하셨는데 그 직업이 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4번님 아까 전에 실험실 어디로 해서 올라갔어요? 시체가 티짜랑 제가 실험실에 계속 있다가 잠깐 내려가서 그 자물쇠하고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10번님이 내려간 거고 아, 거의 그거... 바로 내려가자마자 신고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은 쥐잡기 쪽에 있었던 35번도 가능하네 일단은 24번님은 펠리컨이고요 방금 시체는 바보한관 같아요 두 분이 딱 붙어서 터져 계셨거든요 24번님이 창고에서 꿀꺽 하시고 지나가셨어요 2사번펠리컨 맞지 어이구야 <웃음> <웃음> 보안관님 죄송합니다 <웃음> 어이구야 보안관 킬을 유도했주요 보안관 킬이 아, 바보안관 둘이 터진거 아니에요? <웃음> 네두 분이 바보안관 길인거 같아요 완전 딱 36번님이 저한테 직업을 말하면서 이거 혹시나 몰라서 말하는 거예요 이러셨는데 그 직업이 제 거였거든요 4번님이 36번님 죽이게끔 만들긴 했거든요 36번님이 직업이 달라요 이러면서 썰어야 돼요 해가지고 6번님이 그럼 제가 썰러 가겠습니다 하고서 썰었어요 그래서 4번님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24번님은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죠 그러면? 아, 창고에서 지나가면서 쓱싹하고 <웃음> 얄렴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35번님을 <웃음> 나랑 촛촛촛촛 <웃음> 멋있게 아 35번님을 먹었어요? 네 멋있게 죽일까 멋있게 아 저기 억기 맞나? 네. 35번님인가? 아 그러면 죽은 오리가 킬은 안옵네요 음 그럼 일단 24번에 달자 음? 어? 응? 왜 죽으셔? 아 아닌데? 아펠리콘으왜 됐어 아, 헬리콘을 어? 왜 쏘지? 헬리콘은 쏠 바보가 있나? 암살 자할 때? 바보래요 자 레벨 보자 레벨 보자 <웃음> 레벨 아시잖아요 <아직 웃음> 레벨 출리가 레벨 추리 레벨 출리가 불건들어가 줄이, <웃음> 아닌데? 어? 아닌데? 아니면 군기였던 거 아니에요? 24번님 군기여서 말했어요 24번님 아, 말했잖아요뭐아 이거 4번. 4번님 같은데? 제가 솔직히 말할게저 탐정인데 저분이 36번이 탐정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아 탐정 거짓말 많이 치는 직업인데 <웃음> 탐정이었으면 아까 첫 라운드 때 10번님 찍었어야 되잖아요 제가 능력을 하나도 때. 안 쓰고 있었어요 찍을 시간이 네, 없었어요 아버님 착킬에동도 돼요 자, 일단은 펠리컨 화끈하게 제가 죽여드렸습니다 화끈사 화끈사 해드렸고 일단은 펠리컨 화끈하게 <웃음> 잡아드렸고 <웃음> 이왕 죽을 거 화끈하게 죽어야 되잖아 마지막 노란색 장의사 누르고 찍으면 될것 같아요 희생의 재단에서 일단 총 못치게 한번 하고 아직 미션 게이지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오케오케 이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죠? 이제 썰면 돼요 이제 전기사보도 했고 사람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딨는지 모르겠네 찾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 한번 발견 실험실 쪽한는 발견 아 근데 썰어도 하필이면 장의사를 썰었네? 아 이거 불 꺼지기 전에 썰린 것 같고요 제가 실험실이랑 던전 사이에 있는 그 갑옷 앞에 있어요 숨어 쓸 수도 있어요 갑옷에 1번님 예? 이거 캐거죠? 그거 아닙니다 10번님 왜냐면 제가 방금. 아 그래요? 왜 방금 왜요? 4번님? 4번님. 방금 실험실에서 보고 불 꺼졌길래 제가 도망갔거든요? 10번님이 저를 자꾸 의심하고 있어서 저한테서 도망가고 왼쪽으로 도망가고 저는 오른쪽으로 도망갔는데 바로 신고 올려서 그럼 4번님이네. 30번님은 혹시 어디 있었죠? 4번님밖에 안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1번님이네. <웃음> 아니 시체를 아니, 찾아도 미치고? 시체를 찾아도 <웃음> 이거 캐고 <키워> 아니에요, <웃음> 여러분들. 시체 <아이, 웃음> 찾은 거야. 아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보일러실 쪽에 있었거든요. 4번님이 보일러실 그 밸브 하시고 실험실 쪽 가셨다가 바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 오시면서 불이 꺼졌는데 거기 실험실 가보 납백까지 죽이고 올 시간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누거 어, <웃음> 아니 30번님 말이면 딱 4번님 되네 그 자리 딱 맞잖아 <웃음> 실험실 <웃음> 거기 가옷 앞이라니까요 그 자리 실험실 나가자마자 썰고 바로 반대쪽으로 도망간 거네 거기까지 그게... 갈 시간이 안됐는데요 <웃음> 싸고 하는 곳까지 가다가 찍고 왔거든요 그분이 10번님이 피하셔가지고 아니 마라톤 선수라니까 4번님아 충분히 탔는데 <웃음> <충분히 웃음> <산> 그 거리야 <웃음>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웃음> 충분히 탔는데 <웃음> 아니야 내가 다시 발견한 거라고 <웃음> <웃음> 아저 발견한 거예요 지금 <웃음> 어? 저는 아, 1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쏴야겠다. 어, 음, 엔지니 빨리. 데 이거야. 아, <웃음> <할> 아. <웃음> 아, 근데 30, 30번님을 제가 어떻게 엔지니어로 안줄 알아요? 제가 4번님 지나가는 걸 저도 봤어요. 내가 4번님 지나가는 걸 옆보기 구멍으로 봤어요. 근데 그때 30번님 없었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 볼수 있는 건 엔지니어밖에 없으니까.